조선 고구마사 조선 달종 임금 즉위 4년 어전에는 대소신료들이 모여들고 그 낙엽이 그 지난번 4월 7일 한성판윤선거 때 말이야 그 몰패해준 이유가 뭐지? 아무리 봐도 말이야 동인들이 우리 서인들을 위해서 일부러 져준 것 같아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뭘 패해 주다니 아니 선거에서 져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봐봐. 재난지원금을 줄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줬잖아 응? 뭐 부동산이다 뭐다 하지만은 재난지원금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지 초 대감 조용히 좀 하세요 지금 추미애 대감이 선거에서 왜전냐고 물어서 어...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 논리로 지금 숨고 있는데 선거 책임론을 저한테 뒤집어 씌우시면 나 <웃음> 낙엽이 무슨 걱정이야? 어? 그렇게 경선에서 컷오프가 은데 뭐가 부끄러워? 어?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별 볼일 없어가지고 컷오프 됐다 이러면 될거 아니야 어, 어, 그나저나 어떻게 놀려 먹을 양념이가 지금 안 보입니다 야 그거 지금 윤고수하고 밥 먹으러 가서 점심 식사 이른바 오찬 <웃음> 다 컸지만 옹알이 밖에 못하는 친구들이 무슨 밥을 먹는다고 윤고수 대감님 우리가 이렇게 단둘이 만난 건 처음이지요 음그 헤어라인 잘 그리셨네요 <웃음> 이마가 허해 보이지 않습니다 <웃음> 누가 그려준 것입니까? 아, 제 마누라가요. 어? 미술 전시 기획자 아닙니까? 어? 미술품 한 점도 없는 음?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제 마누라. 야, 그나저나 그 양념대군도 어? 눈썹 문신 잘 됐네. <웃음> 감사합니다. 그 눈썹 문신하면서 정의당 류호정이하고 대연정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맞습니까? 어? 그 본인이 양념대군의 당에 입당하면 의원직을 이루니까 어? 롤 대리로 남친을 입당시킨다는 소문이 돌던데 아... 제 문신은 얼굴 쪽이고 걔는 등짝입니다 우리 두 사람의 타투 코드는 다릅니다 <웃음> 저두분뭐 드시겠습니까? 아 우리 어, 소고기 어? 소고기 바짝 태운거즉 어? 탄소 탄소. 어, 우리는 탄소 중심이야 탄소 중심 아... 아. 탄소가 그런 뜻이었군요. 아,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윤고수 대감님, 그동안 고구마 주는 거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는 주상한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또패수 넘도록 해쳐먹는 탐욕적 초영감한테 얼마나 짜증나셨습니까? 아, 괜찮아요. 어? 내 마누라하고 장모 만큼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아. 주상하고 초 대감한테. 뭐 내가 대사원식이나 돼가지고 마누라하고 장모 두사람 뒤치다 꺼리나 하고 말이야. 힘이 많이 빠지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고갈됐는데 어? 주상이 월성원전을 없애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화가 나. 어? 에너지가 모자란데. 그래서 내가 대사원직을 던졌지. 음. 아, 근데 그, 그쪽 직업은 뭡니까? 아, 글쎄요. 요즘 직업은 단일화 파트너입니다. 밥 먹고 하는 일이 단일화입니다. 박원순, 문재인, 오세훈 제가 단일화해줘서 서울시장 대통령이 됐습니다. 난 <웃음> 참가. 아니 참 실속이 없으세요. 응? 모르겠다. 밥은 먹고 다니냐?